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결로현상의 원인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겨울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단열과 특히 결로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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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첫번째로 결로현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결로현상은 실내외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온도차이가 클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 차를 타면서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겨울철에 히터를 가동하는 경우 차창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실내에서도 이러한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하지요. 즉, 실내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벽 또는 천정 등의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것으로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큰 환절기나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은데 차가운 음료수병이나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건축물에서는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의 베란다 주방, 창호 주변, 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가구나 창문 등은 쉽게 물방울을 닦아낼 수 있지만 벽지나 천장 같은 곳은 그럴 수가 없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두번째로는 결로현상이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결로현상으로 벽이나 창문에 물방울들이 맺혀 벽지를 타고 흐르게 되면 벽지 쪽에도 곰팡이가 번식하고 이러한 곰팡이는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곰팡이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결막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인데 공개 중에 퍼진 곰팡이의 포자들이 음식물에 떨어져 곰팡이가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음식물 곰팡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임산부가 먹으면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로현상으로 발생된 곰팡이는 환기가 안 되는 옷장의 옷이나 가구 속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옷이나 가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로현상은 건강뿐만 아니라 결로현상이 발생한 벽이나 천정 등내장지를 오염시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러한 결로현상은 육안에 의해 관찰되기도 하지만 가구의 뒤편이나 공기순환이 원활치 않은 커튼 등에 의해 곰팡이가 서식되어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결로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러한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데 결로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건축물의 하자로 단열공사가 제대로 시용되지 않거나 단열자재불량 그리고 내장재의 방습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결로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콘크리트의 양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결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건축을 겨울에 하거나 한여름이 지난 후에 습식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호 제품의 문제로 습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가구의 뒤편이나 벽체의 코너 부분에 습기가 흡수되어 곰팡이 등이 나타나게 되지만 결로현상의 대부분은 창호 제품의 표면이나 유리의 표면에서 물방울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건축물의 입지 조건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통풍이 되지 않고 온도나 바람 등의 기후 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남양보다는 주로 북쪽 방들의 결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도 중요한 요소인데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조리과정이나 빨래건조, 실내에서 식물재배 등에서 필연적으로 습도가 높은 공기가 형성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출을 위하여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결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적인 온도나 습도 차이로 겨울철에 지나친 난방과 욕실에서의 온수 사용, 사람들의 호흡 등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결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로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결로 현상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선 공사 과정에서 규정된 단열재의 사용과 단열 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만약 기존 건물과 같이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벽체 내부에 단열재를 붙여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열 필름 등을 창문에 부착하고 곰팡이 방지 효과에 좋은. 결로방지 페인트나 벽지 또는 친환경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또한 결로 발생이 가장 많은 창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중창을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 창호와 같은 단열창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으며 창틀도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제품보다는 PVC 창틀이 효과적이며 창틀은 반드시 단열바를 사용하고 유리의 경우에는 겹유리인 페아그라스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 습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조리나 빨래 건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환기를 시켜줘야 하고 특히 좁은 집에서 온종일 밀폐된 가운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난방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잘된 집이라도 반드시 결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이는 상가주택의 2, 3층 임대주택의 투룸 등 좁은 집에서 낮에는 온종일 비워둔 채 환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저녁에 난방을 하다보면 반드시 결로가 발생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환기는 결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중창의 외부창을 2-3cm 정도 열어두어 온도 차이를 줄이거나 환기를 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실 등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구나 커튼을 배치할 때에도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벽면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고 특히 창문의 유리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커튼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기순환의 방위로 인해서 결로 발생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결로현상의 원인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결로현상이란 것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결로현상이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결로현상후 발생 원인 네 번째로는 결로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칩을 너무나 잘 짓다 보면 오히려 결로가 더 발생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환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말인데 지나치게 비밀하게 집을 짓다 보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결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결론은 단열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설계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의 기후를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나 평면계획 그리고 특히 창호의 배치와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면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난방을 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로 방지에도 좋지 않고 특히 환기는 결로 방지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방지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결로의 원인과 방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였고 만약 설계나 시공을 앞둔 경우라면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단열재와 단열공사에 관해서 좀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타스건축사사무소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시면 전문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그동안 제작한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련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 왼쪽에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